덕파무에 네 글자를 보여드릴게요. 덕파, 덕의 파도 이런 걸 쓰실 때 어디서 골라 쓰셨겠죠. 어... 깊이 이 내용을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글씨에 그 혼이 들어갑니다. 말은,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글씨에게 혼이 들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냥, 당나라 시지, 그 시선에 있는 책, 어떤 좋은 문구, 또는 묵장보검에 나오는 뭐 그런 거, 그냥 그렇게 보고 써왔던 세월이 너무나 길었죠. 덕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기는 썼으되 거기에 혼이 없어요 내게 네 있어서 여기서 꼭 사선적 그 정의를 꼭 내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게 네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덕은 무엇인가 인은 무엇이고 덕은 무엇인가 덕은 항상 인하고 붙어다닙니다 인덕, 인덕이 있다 어진 것 그다음에 어떤 이 덕성 이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나름대로 꼭 정답이 아니라 사유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정리를 해 보시는 거죠 덕의 파도는 무에무에는 무예. 이제 그, 가령, 반야심경에서 한번 볼까요? 심무가의,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음에 어떤 그, 장애가 없다. 그런데 이제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무에는 어쨌든 끝없다. 언덕이 없으면 끝이었다는 얘기죠. 옛말에, 대방무우. 큰 각은 모서리가 없다. 뭐, 대, 대현약절. 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말들. 이게 무에도 그런 어떤 한계가 없다. 무진장과 비슷한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꿈틀꿈틀 좀 하는 것이 그, 지금까지 공부하신 그런 맥락에 좀 이어지죠. 너무 뾰족하지 않게. 점 하나쯤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 흙토는 원래 구수흙과 마찬가지로 점이 있는 경우가 많죠. 낙관을 모르고 쓰신다. 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양쪽을 똑같이 접어놨거든요.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좀 양이 길죠 그래서 양쪽에도 나눠 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정유 연짜나안도 됩니다 지금이 어, 겨울 입동 됐나요 입동이 됐다면은 맹동이라고 할게요 초겨울 회서에는 회서로 낙관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채는 모두 행서로 보통 해요 근데 왜 회서에는 회서로 하나냐 회서는 단정함을 매력으로 하기 때문이죠 맹동 맹동지절 이렇게 할까요? 사실, 아랫사람한테 뭐라고 써야 되느냐, 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답이 없을 때, 이제 우리들은 판례를 생각하죠. 과거에 선람들이 뭐라고 썼던가. 근데 그거 찾기도 어려워요. 이런 검색하기도 참 어렵죠. 어떤 분의 말에 뭐 일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분의 그냥 느낌일 뿐이고, 저는 그냥 대야라는 표현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호까지만 쓰셔도 됩니다 여기다 찍는 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한일자 쓰시던가요?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제가 지금 그 찾는 시간동안에 그냥 한번 써놓을게요 그리고 이것은 안 쓰시고 그냥 낙관을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랫사람이니까 굳이 성함과 찍고 여기도 성함이 있으니까 다뭐 그렇게 하긴 그렇고 이좀 터프한 맛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곳으로 세분을 대신하겠습니다